여정을 떠난 여정! 오마이갓 에 o 바 e 안녕입니다. 오늘은요 제가 인모드에 대해서 설명, 인모드 후기를 알려드릴 건데요 쉽게 생각해서 부항을 생각하면 됩니다. 부항, 부항 레이저를 생각하시면 돼요. 지방 세포를 없애줘서 실제로 지방이 줄어든다, 빠져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빠지는 거다라고 하는 부항 레이저인데요. 멍이 인모드를 치면 멍이라는 수식어, 멍이란 인모드 치면 바로 옆에 멍이 뜰 정도로 일상생활이 조금 부끄러울 정도만, 일상생활이 조금 부끄러울 정도만 멍이 듭니다 근데 이게 저는 아주 따기 때리기 대회 1등 한 사람처럼 멍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렛츠고 인모드의 멍은 정말 미친듯이 심합니다 이것도 진짜 약하게 든 거예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약하게 들었지 싶을만큼 약하게 든 거예요 원래 더 심하거든요. 원래 인모드를 하면은 부작용이 잘 별로 없다고 병원 측들은 다 그렇게들 말하긴 하는데 그 특이 케이스가 저한테 일어났어요. 그게 뭐냐면 피부에 화상을 입었거든요. 물집이 잡혔고요. 좁쌀 여드름이 면도를 잘못한 사람처럼 그 수염 라인 있잖아요 턱 라인 아 그냥 그 쉐딩하는 라인이라고 보면 되겠다 쉐딩 까만색 실하는 라인있잖아요 광대랑 옆턱 라인에 다 좁쌀 여드름이랑 물집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 측에다 얘기했더니 여기서 이제 여드름 주사를 놔주거나 뭐뭐뭐뭐그그그 그그 여드름 약을 준다 해서 여드름 약을 받아왔죠 처방자는 공짜 약값은 내가 내 걸로 내고 그렇게 해서 아무튼 남은 거는 뭐 환불도 안 된다고 하길래 그냥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또한번 트러블 한번 나겠구나 싶, 싶은 채로 받고 약도 받아왔어요. 근데 이게 인모드가 확실히 제가 볼 때는 내 얼굴에 염분이 좀 빠지는? 얘 뭔가 어디 좀 홀쭉해졌는데? 막 홀쭉은 아니고 살짝 홀쭉해졌는데? 할 정도로 눈에 띄게 조금 효과가 있긴 해요. 왜냐면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. 근데 확실히 인모드 내가 야식만 안 먹으면 효과가 있지 않냐? 아니 너 효과 있다니까 지금도? 그치? 너 야식 먹으면 아... 이 정도면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. 맞지? 아, 아까워. 야식만 안 먹었으면 진짜 홀쭉이 됐다. 먹지마 야식 먹었는데 이정도다 먹지말라고 호르몬이 지키는 일이야 호르몬이 그건 맞아 내가 한게 아니야 이건 난 호르몬의 숙주야 제가 야식을 밤마다 맨날 맨날 맨날 먹어서 어..효과가 없었어요 저는 근데 이거를 받고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시고 뭐 야식도 안 먹고 그냥 평소처럼 먹고 하다 보면은 아마 빠지실건데 저는 저는 호르몬의 노예이기 때문에 호르몬이 시키는대로 먹었습니다 제가 먹고 싶어서 먹은게 아니라가요 저는 이제 그 핑계를 대자면 호르몬 불균형에 그 먹고 있는 약이 좀 이제 식욕을 이렇게 이렇게 와, 이렇게 와,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밤마다 야식도 먹고 그 폭식하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이제 살이 다시 계속 이렇게 막 살이 뿔다 보니까 이런 시술을 받아도 한 일주일 정도만 얇상해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텔레토비가 되거든요.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빡세게 뭐 다이어트 하시면은 살이 잇모도 효과가 비싼 만큼, 확실히 그돈 값을 하긴 하는데, 저 같은 경우는, 네, 제 불찰입니다. 제가 먹어서, 제가 먹었기 때문에 쪘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, 잘 보세요. 멍,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멍입니다. 멍이 너무 많이 들었고, 이 트러블, 좁쌀 여드름, 물집 잡힌 게 너무 오래 가요. 피부 타입이 바뀌어버린 것 마냥 트러블이 갑자기 얼굴에 많이 나요. 뒤집어진 것처럼. 네 너무 슬프네요 아 그래서 결론은 인모드 효과는 일시적으로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있긴 있지만 밤새도록 처먹으면 안 된다 관리를 해줘야 인모드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그래도 저도 조금은 효과 본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예정할 때는 안녕야 네, 먼저 인자미인자미 인재미 예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